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 장기 투자 괜찮을까요? 특히 몰빵 괜찮을까요? 한 종목만. 더구나 어린 자녀들 있는데 상속 삼성전자를 사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심지어 어른들 같은 경우 손자녀에게 삼성전자를 사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종합, 종합해서 오늘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한다. 특히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적합하냐? 이런 적합성을 조금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 주로 4차 산업, 4차 산업 이야기하죠. 이 4차 산업 3대 핵심 업종, 제 생각에 첫 번째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기차, 이런 등등에 쓰이는 배터리, 또 풍력, 또 뭐, 태양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r 리0 0이라는 것이 있죠. 전 세계. 2050년도에 탄소, 탄소를 제로화 시키겠다. 이 이야기인데,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반도체, 또 조선 자동차 회사들이 이산화탄소, 탄소 발생률이 배출률이 엄청 높은 기업들이거든요. 또리 알리백을 맞추려고 하면 2050년까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알리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어쨌든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는 이 경제 산업 분야의 변화들이 엄청나다. 이것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자율 주행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AI 인공지능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자율주행할 때다 자동차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자율주행 자동차 뿐만 아니라 로봇 모든 것이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어떤 두뇌? 사람의 두뇌, 인공지능, 그렇죠 사람의 두뇌 자, 이렇게 학대해서 갈때 로봇, 어, 공장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또 우리 집에 가정에도 모든 것들이 다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 생활로봇,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자율주행 AI가 4차 산업 3대 핵심 업종에 저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플랫폼이라고 봅니다. 자, 플랫폼은, 어, 우리가 지금 뭐 카카오톡도 일종의 플랫폼이고, 또 네이버, 또 구글, 이런 등등 유튜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버도 페이, 어, 플랫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많은 4차 산업의 콘텐츠들을 모아 모아서 소통할 수 있는 장치, 이게 플랫폼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플랫폼과 앞으로의 플랫폼 다른 것은 앞으로는 메타버스, 우리가 가상현실이라 하죠. 이 메타버스에 기반한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 미국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 플랫폼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바꾸었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메타 플랫폼스로 이름을 바꾼 이유는 페이스북이 앞으로는 어 메타버스로 우리가 플랫폼을 할 거야 라는 뜻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모든 플랫폼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차 산업 3대 핵심 업종, 에너지 전환, 자율주행, 그 다음에 플랫폼 이것들을 기억하실 때 이것들이 삼성전자랑 어느 정도 연관성을, 산업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관련해서 저는 삼성전자 세 가지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죠. 그것도 어, 아주 글로벌 1등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반도체는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초격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술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 반도체죠. 아시다시피 또이 엄청난 기술력을 계속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면 돈, 그죠? 엄청난 투자. 삼성전자도 지금의 위치에 오를 때까지 무려 50년 가까이를 계속 투자해 왔고 기술 개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신규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본력 기술력, 이런 등등을 하면. 자,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는 이 4차 산업에 굉장히 유리한 기업이죠.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3차 산업, 4차 산업에 세 가지 핵심, 어, 첫 번째 에너지 전환에도 전부 반도체입니다. 에너지 전환, 다 반도체죠. 어,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생산 못한다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앞으로 탈탄소가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전부 어떤 뭐 로봇이든 기계화 장치가 되는데 공장 자동화 장치가 되는데 핵심이 바로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 AI. AI, 어, 인공지능에서도 다 반도체죠. 다, 다 반도체입니다. 어, 세 번째, 플랫폼을 돌리는데도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기업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가진 앞으로의 4대, 4차 산업의 핵심 업종 세 가지를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하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의 또 애플과 함께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 모바일 스마트폰은 우리가 지금 아까 4차 산업의 세 가지 핵심 업종 중에서 세 번째로 제가 플랫폼 이야기했는데 그 플랫폼은 요즘 전부 소난의 인터넷, 소난의 컴퓨터, 모바일로 다 하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의 활용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글로벌 리더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자세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배당, 삼성전자가 고배당 종목에 속하죠 어, 물론 미국과 비교하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배당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준을 아주 높은 고배당이라고 하기 힘들 수도 있으나 한국의 기업 행편에서 보면 상당히 고배당이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애착, 애정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가 가진 세 가지 단점을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의 엄청난 핵심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치열하죠. 요즘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을 보면 이 기술의 패권, 기술 패권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싸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바로 반도체죠. 그래서 미국이 자국 내에 자국 기업들을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려고 하고 모자라는 것들은 대만의 기업이나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다 미국의 기업의 공장을 지어라. 자체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게 있는 거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 중국이 반도체 굴기, 아까 반도체 굴기라고 해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중국은 망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엄청난 기술 그리고 엄청난 투자, 몇십 년 이것들이 계속 수반이 돼야 하는데 그것 없이 벼락성장하기 힘든 부분이 반도체라서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반도체 굴기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루어온 것은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가진 이 경쟁 측면에서 단점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 왜냐하면 어,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데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에 있거든요. 자 비교되는 기업이 대만의 tsmc 인데 이 대만의 tsmc는 어,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태생적으로 중국하고 늘 그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립하고 있죠. 중국은 대만을 병합하려고 하는 거고 대만은 중국에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 않죠.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한국 수출에 1등 2등을 차지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이죠. 엄청난 한국 경제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과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일본을 어느 한쪽을 택할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자, 이 현실 속에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의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는, 예, 근데 대만의 TSMC와 비교하면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다. 자,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삼성전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뭐죠? 음, 지금 스마트폰 같으면 사진을 찍고 카카오톡 보내고 하는 그런, 어, 문자를 저장하고 또 사진을 저장하고 동영상을 저장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의 세계 1등이죠. 그런데 비메모리 분야, 즉 시스템,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스마트폰을 돌리는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반도체들이 있죠. 그것은 지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삼성전자는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라볼때 4차 산업의 핵심 부품은 메모리도 필요하지만 시스템을 돌려야 하니까 아무래도 비메모리 쪽이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그쪽들은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훨씬 부가가치, 저 파는 사람, 생산자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는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그 4차 산업에서는 핵심, 핵심이 비메모리 쪽에서는 열쇠다. 예, 근데, 대만의 TSMC라든지, 또, 엔비디아라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 기업은, 음, 메타버스 쪽에 필요한, 뭐, 그래픽 카드나 이런 쪽에, 이런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 같은 기업들에는, 어, 상대적인 열쇠에 처해 있다. 이것도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단점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뭐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게 한국 기업이라는 현실, 이것은 어 어차피 삼성전자나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또 한국에 가지고 있는 이 국제적인 환경 이것도 미중 가운데서 상당히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어, 잘해 나간다면 어 저는 괜찮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가 가장 삼성전자의 큰 단점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어 뭐죠?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에 편중되어 있다 자 하드웨어라는 건 뭡니까? 그대로 물건이죠 물건 자 물건이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크게 두 가지 제품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스마트폰 물론, 뭐, 다른 가전도 있죠, 세 번째. 따지면, 뭐, 냉장고도 있고, 또 세탁기도 있고, 가전도 있지만, 그것들은 조금, 어, 지금 오늘 이야기해서 논외로 한다고 하면, 어, 스마트폰과 반도체로 삼성전자 편중되어 있고, 자, 이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어, 애플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비교해 볼수 있는데 우선 연 매출 측면에서는 애플은 삼성전자의 두배가 넘습니다. 지난해 600조 원 정도, 삼성전자는 300조 원 정도 가깝게 이렇게 이제 매출을 올렸는데 더 중요한 것은 매출 비중보다 더 순이익 비중은 애플이 훨씬 높습니다 삼성전자에 비해서 어, 판매액 대비 순이익이 훨씬 크다는 건데 물론 음, 스마트폰 매출이익도 순이익도 훨씬 크지만 애플은 다른 분야의 이익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애플은 스마트폰 회사이다 아니다 그죠? 어 겉으로는 스마트폰 회사인 것 같지만 스마트폰 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애플 투자하시는 분들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4차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춘 어, 플랫폼 회사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싶은데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애플이 지난 2021년 44분기 매출의총 매출의 4분의 1일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서비스 매출입니다.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면 어떤 거 애플 tv. 어, 우리가 넷플릭스로 집에서 영화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플 TV가 있고 또 음악 듣는 애플 뮤직 등등의 서비스 매출 또뭐 결제한다든지 이런 서비스 매출 비중이 애플 총 매출에서 4분의 1이니까 지난해 연 매출 600조 가운데 150조 원 정도가 서비스 매출이라는 겁니다 근데이 서비스 매출을 누가 할거요 애플 TV나 애플 뮤직에 매달 월 정액을 내고 돈을 내고 유료 가입자들이 합니다 유료 구입자, 가입자들이 맨 얼마나 되냐면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전세계 글로벌 유료 가입자가 7억 명자 우리 인구에 우리 인구 5천만이라고 하면 열몇 배가 되죠? 14배 네, 그죠? 유료 가입자가 매달 돈을 결제하면서 애플 TV나 애플 뮤직 등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자, 유료 가입자가 7억 명자이 7억 명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니까 애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매출 분야에서 서비스 매출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애플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필요한 것들. 그것이 모자라니까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구입합니다만 자체 반도체 생산을 앞으로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보도에 나왔지만 전기차도 만들겠다. 메타버스 향 플랫폼은 당연히 하겠다. 애플은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장기투자 또 몰빵 심지어 어린 자녀 심지어 손자녀까지 어, 삼성전자 사주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몰빵으로 장기투자, 10년, 20년, 30년, 특히 우리가 손자녀 보면 상당히 뭐 20년, 30년 뒤잖아요. 어, 10년 이상 장기투자 몰빵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대신에 몰빵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 앞서 제가 4차 산업의 핵심 업종 세가지를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참고하셔서 관련되는 기업을 삼성전자와 더불어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면 어떨까? 예, 근데 국내에서도 자 제가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라는 거죠. 국내에서도 SK그룹의 SK스케어라는 어, 기업이 있습니다. 이 SK스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의 지주회사 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SK스케어의 자회사죠. 지주회사이기도 하고 또 환경, 메타버스 뭐 등등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S -K, S -K. 이런 기업들도 저는 미래산업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미국의 기술기업 그 다음에 플랫폼기업 아무래도 전세계의 경제를 자락 지락폐락하는 것은 미국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미국의 기술기업과 플랫폼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넘어졌겠다 예근데 애플 그 다음에 구글 자 구글은 어, 종목은 다 아시다시피 알파벳 A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가는 게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무려 82조 원이라는 현금을 한방 해주고 그만큼 이런 회사들이 현금, 현금 자산 돈이 엄청 많다는 뜻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뭐 컴퓨터 보면 윈도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대표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또 요즘 보면 크라우드 여러가지 콘텐츠나 정보들을 저장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게임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돈도 사실은 앱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총자산을 따지면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만큼 회사가 크다는 건데 어쨌든 게임 회사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한 이유는 앞으로의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에서는 게임은 필수거든요. 게임은 필수니까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제 어지간한 기업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플랫폼이 거의 없다라는 측면이 단점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함께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주식에 직접 종목을 투자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글로벌 지수 ETF, 예컨대 S&P500 지수나 나스닥 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달러로 투자할 수도 있고 미국 상장 ETF, 그 다음에 한국의 원화로 이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의 ETF, 자, 뭐, 미래셋이든, 삼성 자손 운용이든, 뭐, 하나 자손 운용이든, 여러 가지 자손 운용에서 만들어 놓은, 어, 미국 글로벌 지수 추종 한국 ETF를 투자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어, 삼성전자의 몰빵보다, 자, 장기 투자, 어, 몰빵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몰빵 장기투자라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제 의견을 드리는 형식으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